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케이스 품질 비교표입니다. 저번 영상 올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 리뉴얼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일에 걸쳐서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총 42종을 가격별로 정리를 했고요. 단화와 인기순위 각 가격별로 1, 2, 3, 4 등을 집어넣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기 있거나 많이 물어보거나 많이 조립되는 제품을 추가를 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H2000을 제외하고 전 제품 실제로 제가 직접 만져봤는 제품이고요. 이거 가지고 간판 두께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재원상 폐기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직접 만져본 느낌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만져본 느낌 한번 들어보시고 어, 보고 그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은단나에서한번더 재원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간판 두께는 요거 요거 요거 확인했다 정도 여러분한테 어,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2, 3만 원대 케이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있는데 제가 기본 쿨러 성능을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뭐 일일이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유통사에 물어봐서 적어놓은 건데요 풍량은 이게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 맞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쿨링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은 케이스 구조상에 뭐흡기가잘안 되거나 배기가 잘안 돼서 패널티가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쿨링 평가라 적혀있는 이 별점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제품 출고하기 전에 앞서 미리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온도 테스트 꼭 하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이렇게 별점으로 만들어 뒀으니 요거 기준으로 쿨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거 빼고는 주의사항 없으니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2, 3만원 미만의 케이스 찍으니까 1, 2, 3, 4도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대부분 다 3만원 정도 합니다 우선 에코 G20M부터 보자면 얘는 내가 왜 1등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깔끔해서 그런가 일단 전면이 막혀있거든요 측면만 좀 뚫려있고 그, 그런 데다가 팬이한 개밖에 없어요 고사용화 짜기는 부적합한 겁니다. 펜 하나 가지고, i5 온도, 그래픽카드 달렸으면, 제도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 아, 그래서, 이 케이스 일단 추천드리기 어려운데, 뭐, 좀더 자세히 보자면은,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 330이라고 평행하는데, 실제로 는310 정도입니다. 330짜리 아마 꽂아보십시오. 간사 생깁니다. 간섭 생기거나, 꽂을 때 온갖 스크래치가 다 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는 310이라 고 생각하고 조립하시면 될것 같고요. CPU 쿨러 호환 높이는 157인데, 157이면은, 음, 트리니티나 겜맥스 400 정도 있잖아요. 진짜 정말 낫다고 평가된 애들. 그 애들 아싸싸게 들어가고 뭐 잘만 제일 하위라이메인그 9X라든지 아니면은 뭐 RC 500뭐400 이런 애들 들어가거든요. 예, 조금만 높으면 뭐 CR 1000만 대도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니면은 아싸스게 들어가거나. 녹타 U10이나 뭐 이런 인기 제품도 잘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쿨러 호환성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데다가 상단에 순행 장착이 가능한데 이상하게 상단에좀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트림 멤버나 높이 좀 높은 방열판 있는 멤버도 쓰면 간섭도 일어나고요. 간판 두께는 위치에 따라서 0.43, 뭐 0.45밖에 안 된데도 있고요. 좀 두꺼운데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판은 매우 얇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케이스 작다 보니까 이 강판이 얇아도 얇은지 티가 별로 안 나긴 해요. 작으면 그렇잖아요. 네. 여튼, 어, 장점, 단점은, 딱,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가격인데, 일단, 이옆판 유리가 경첩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어형, 열립니다. 그거 장점이지. 상당 공간이 의외로 넓어요. 이것도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는, 뭐, SS 장착 위치도 불편하고, 강판도 얇고, 쿨링도 좋지 않고, 뭐, 마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케이스에 마감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이 가격대 케이스에. 하여튼, 평균적으로 점수를 잘 주기 힘들어요. 2점도 아깝다 생각해요 총평가 점수는 5점이 만점인데 얘는 2점도 아까워 1.5점 주고 싶은데 그래도 뭐 아담하고 겸처병도를 쓰는 3만원 미만의 케이스니까 뭐 사실 분들은 사겠죠 뭐 내장 그래픽으로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쓸것 같으니 일단 추천은 안하지만 이런 제품이 있다 1위였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잘만 N3인데요 잘만 N3 같은 경우에는 에코 G20보다 더 쌉니다 근데 펜을 무려 6개를 줍니다 전면 3개랑 후면 하나는 LED 펜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두개는 LED가 없는 펜이에요. 풍량은 35 정도로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G20이랑 비슷합니다. 요에코거 그리고 CPU 쿨러 호환 높이는 약간 더 높아요. 약간 더 높아서 이 정도쯤 되면 있잖아요. 저가형 쿨러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어, 얘는 아쉽게도 순행은 상당히 장착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 문제로 근데 전면에 2열이나 3열달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달면 순간 그러니카 장착 길이가 260mm나 250mm 정도로 어, 대폭 줄어드니까 순행 그냥 장착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판 두께는 평균 0.5T로 에코 G20보다 미묘하게 두껍긴 했으나 얇은 건 똑같고요. 뭐 그랬습니다. 여튼 어, 이 케이스의 장단점은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가게에 일단 6개 펜을 제공해 준다는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LED를 온오프 할수 있어요. 3만원 안하는데 LED 끌수 있습니다. LED가 이제 눈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끄고 쓸수 있습니다. 다만 옆에 나사형 강화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리 장착하다가 가끔 파손나는경우 있을 수 있고요. 펜 분량이 어, 저가형 펜을 쓰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6개나 달려있으니까 펜 분량이 잦아요. 어, 그럴 수 있고요. 그 펜에 소음도 좀 있습니다 강판 얇은데다 펜 6개나 달았으니까 상당 같은 경우는 에좀 떨림 이런게 발생하곤 해요 어, 그런거 다 감안하고 써야돼요 뭐 3만원도 안하는데 뭘 <웃음> 많은걸 바라겠습니까 <웃음> 여튼 필터도 또뭐 제공도 해주고 그렇더라고요이 가격대에선 얘가 깡패인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일단 어느정도 사용되는거 집어넣고 그리고 쓰기에 좋은 6펜 제공하는 싼 케이스 딱그 정도지, 이거 아주 뭐 고급진 마감을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단한 확장성, 혹은, 어, 분량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각오하고 쓰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에, 엔코어, 커널 강화 유리. 마찬가지로 앱코 제품인데요. 이게 원래 예전에 1위였어요. 예전 1위였는데, 요새 등수 많이 내려서 3등이네요. 얘도 에코 G20에 쓰는 펜하고 비슷한 정도의 펜을 쓰고 있고요 풍량이 네개 어, 쓰고 있어요 전면 세개는 LED가 없는 제품이고 전면 패널은 메쉬고요 후면은 LED 있는 펜 하나 쓰고 있는데 음. 이게 순행 화환성이 뭐 N3도 그렇지만 거의 뭐못 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평균 강판 두께도 사실 뭐. 에코 이거 G20 이랑 별 차이 없어요. 얘도 0.5T에 채못 미치더라고요. 뭐 <웃음> 이거는 솔직히 내가 장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싸다. 싼 거는 뭐 얘들도 네다 싸죠. 얘들도 다 싸니까 그 장점이라고 하기 좀 힘들고 요요 요 묶음에서는요. 그러다 2만원의 강화율이 뭐 얘네들도 강화율이니까 그것도 장점이라고 하기 좀 힘들죠. 근데 성진이 이거 예적어나어요 장점이 워낙 뭐 없어가지고 어쩌고저쩌다 적어놨습니다. 아 강판이 뭐 N3보다도 미묘하게 더 얇은 것 같고 파워가림막이 없습니다 여기는 파워가리막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 선정리하고 난 뒤에 보면은 파워선이 남은게 너저분하게 나와있는게 뻔히 보입니다 근런데다뭐6펜도 싼티가 엄청나던데 그6펜보다도 싼티가 더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좀 추천하기 어려워요 이점이에요펜 4개나 주면이점이야이거쓸때고냥 잘만큼 쓰십시오 아니면은 데이븐 DJ로 쓰십시오 데이븐 디제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 펜이 화이트 블레이드에 그 LED 없는 펜 3개가 들어가요. 후면에 LED 펜이 하나 더어갑니다 근데 이 동그랗게 불 들어오는 구간 보이죠? 무지개 빛깔로. 이 부분 에렇게 비춰가지고 흰색 블레이드가 LED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 동그랗게 라인 들어온 부분은 LED 온오프가 돼요. 그리고 CPU 쿨러 호환성이 좀더 넓어지고요. 이 케이스 폭이 좀 넓거든요. 그래픽카드도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뭐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호환폭이 풍량이 어, 미묘하게 좀더 좋은게 들어갑니다 하여튼 펜 4개 제공 어, 전면은 완전 뻥뻥 요 중앙에 이렇게 뻥 뚫린 형태 그래서 바람 쉽게 잘 들어가겠죠 공랭쿨러 어, 호환성 좋고 뭐 240까지 수색이 장착되긴 한는데 얘도 간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장착 안된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펭귄 두께가 미묘하게나마 요, 요 애들보다 약간 더 두껍습니다 간판 두께가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LED 온오프 전면이 되다 된다. 그 아크릴 여판 옆판. 아크릴 여판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있는데 어 깨먹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아크릴 여판이 장점이고요. 나는 강화유리처럼 스크래치가 안 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 양쪽에 다 적혀있습니다. 얘는 또선정리 홀도 다른 뭐좀 뭐지 공간이 있어가지고 선정리도 편한 편이었어요. 후면편 안 되는 게또 단점이기도 하고, LED 온오프가 후면편은 연동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쓰시겠다면, 이 데이븐 D0, 아니면 잘만 N3, 요 정도에서 이 2만원부터 3만원 사이 있는 케이스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닉스 m 니코 아, 이거 베스트셀러죠.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만원부터 4만원대 사이의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M6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선이 한두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첫 번째 이루어졌냐면은 그 샷이 홀이 한번 변경됐어요. 이 메인보드 중에서 측면에 USB 3.0 꽂고 뭐 그런 애들인데 그게 간섭 문제로 잘안 장착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 샷를 어느 정도 변경하는 바람에 요새는 뭐 USB 3.0 꽂기 좀 편해졌습니다. 조립이 약간 더 편해지긴 했고, 변경되면서 비상반지 필름이 예전에 사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 있고 난 뒤부터 기본적으로 강화유리에 발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깨지더라도 막 유리 파편이 튀지 가 않습니다 참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팬 풍량이 조금 높은 놈은 씁니다 그래서 실제 써보면 m60 쿨링 그렇게 쓸만해요 펜도 기본적으로 6개를 제공해 주는데요 전면 세개 후면 하나는 led 펜이고 상단에 두개는 led 없는 펜입니다 얘 가장 큰 잠자 중에 또 하나가 CPU 쿨러 호화수 높이가 175로 여러분이 뭐 D15 알죠? 그어세스3 대장급 공랭쿨러 하는 거 그거 장착이 가능해요 뭐 튜닝 메모리 높은 거 쓰면 장착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일반 3,3 메모리나 아니면 LED 없는 튜닝메모리 낮은 애들죠 그런 거 집어넣고 그 대장급 공랭쿨러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카드 장착길도 앞에 3만원 미만의 애들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해주고요 325mm 정도면은 사실상 대부분 글카가 다 장착이 됩니다. 안된 놈이 뭐 슈프림 밖에 없을 거예요. 슈프림 3080은 여기 장착 못해요. 그거 빼고는 이제 3080급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 평균 간판 두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0.55t에 가깝습니다. 아, 어, 그래서 총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가게에 6팩 쓰고 뭐 비상 반지 필름도 있고 LED 온오프 기능에 어, 필터도 뭐 제대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큰 장점이 될 거고. 단점은, 선전리 공간이 층이 젖어 있는데, 층이 좀 높게 올라와 있는 쪽은 좀 공간이 애매해요. 그쪽 부분에 선전량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CPU, 전원 나가는 쪽. 그쪽 부분은 좀 선전리가 애매하고. 음, 나머지 단점, 은 별로 없어요. 왜 없다고 했냐 면은 사실, 이게 3만원짜리라서, 그 욕하면 안 돼요. 3만, 4천원, 3만 5천원 인데 뭐, 10만원짜리 이러면은, 강판 얇다, 뭐, 펜 물량도 종종 있다. LED, 뭐, 색상 변경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뭐, 34,000원에 이 정도 옵션을 지원해주는 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만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 왜 3, 4만원 사이에 베스트셀러인지 알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M60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새로 떠오르는 다크 스입니다 3, 4만원대 사이에서. G30 트루포스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4만원에 좀더 가까워요. 마이크로닉스 케이스보다 5,000원 더 비싼 거죠. <웃음> 여기서 5,000원 차이는 크거든요. <웃음> 여튼, 어쨌든, 5,000원 더 비싸요. 아펜 스펙은, 에코는 잘 제공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미공개라서, 저도 모르겠는데, 뭐, 앞에 쓰던, 다른 에코 펜들하고 비슷한 거 쓰겠죠? 30 조금 넘는, 그, 풍량이 나온 제품. 그거 6개를 제공 해줘요. 기본적으로 전면하고 후면 LED 펜이고, 장대는논 LED 펜 2개. 그렇게 2 0펜 6개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래프카 장착 길이가 좀, 폭이 좀더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 들어가는 거한개 있다 그랬죠 M60에 그 마지막 한개까지 들어가요 물론 뭐 이정도 케이스에 3080 슈프림 쓴다는 거체가 웃기긴 한데 네턴트 가는 가요 어, CPU 쿨러 호환 높이도 M60만큼 폭 넓어요 그래서 대장 공랭 쿨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뭐 289, 240 상단에 달수 있어요 상단 공간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순냉 장착할 때 2열짜리 공구 장착하고 쓸때 써도 괜찮게 있습니다. 평균 강판 두께도 미묘하게 좀더 두껍습니다. 아 분명히 M60보다 약간 더 비싼 만큼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5천 원 차이 그 강판 약간 위로 늘려가지고 어, 쿨러 화성 높이고 강판 두께도 약간 더 두꺼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가격에 펜6개 제공해 주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 수냉 쿨러 화성 좋은 것도 큰 장점이고 LED 온오프에다가 뭐 나름 필터도 잘그 줍니다. 하단 뭐 전면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상당한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은, 펜불량이 잦아요. 이게, 저 가격대에 펜 6개 주는 애들 다펜불량 잦더라고요. 한, 4만원, 5만원 이하의 펜 6개 주는 거. 어, 그거 각오하셔야 되고요. 나사형 강화 유리라서, 그다음 뭐, 비산방지 필름 달렸다는 소리도 없는 것 같던데, 내가 또 필름을 안바꿔봐서 모르겠어요. 어, 그냥 필름인 것 같아요. 그냥 필름인데. 물론 그것도 비산방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완전 이제 유리를 꽉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 좀 아쉽다. 정도. 어, M60과 거의 같은 스페의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냉쿨러 호환성을 약간 더 폭넓게 만들어놨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음,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것 같아요. M60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다만, 가격대가 5천 원에 더 비싸다 보니까. 그럼 거의 4만 원대거든요. 4만 원대에 갈 만한 거 많아요. 점수는 약간 깎아서 3.5점 줬습니다. 자그 다음은 아 카이저 케이스 이름이 참 <웃음> 카이저라 <웃음> 어 멋지다 해야 되나? 옛날 감성이긴 한데 4만원 가까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베젤리스 케이스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왔는 케이스인데 전면에 원래 플라스틱 베젤 뭐 1cm나 2 c m 것 두꺼운게 다 달려있잖아요. 얘는 그거 없어요. 젊은 전면이 그거예요그 뭐지? 금속? 금속지지? 하이튼간에 아주 얇게 되어있습니다 펜 기본 풍량 이런건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장착 길이는 340 그러니까 이것도 다 들어간다 보면 돼요3 0 80까지 싹다 들어가고 CPU 컬러 화합 높이는 조금 낮아요 이게 폭이 좀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160이에요 160. 상단선의 자체 은 240까지는 간섭이 없다보면 됩니다 공간이 나름 좀 있습니다 어 4만원 치고는 마감이 좀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만져보면 저랑 똑같은생각일겁니다오 예를 들어 뭐 에코트로프스 옆에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어? 가 거의 똑같은데? 얘는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잘 성형돼서 나와있네? 어, 도색마감 같은 건 조금 더 좋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스윈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옆판 열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열수 있어요 나사 풀 필요 없습니다 편하고요 LED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필터도 제공하고요 을 다만 예, 하, 좀,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은, LED가 기본이 on이 아니에요. off 상태로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LED를 켜고 싶으면 전원 넣을 때마다 옆에 버튼 눌러가지고 l e d 켜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장점일 수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단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공냉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것도 이제 단점이 될수 있겠죠. 다만, 와, 뭐, 4만원에 평균 두께가 0.6t가 넘는 거는, 솔직히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 에코도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이 케이스가 이게 상당수는 달고 쓰기에는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4만원대 케이스 한번 고르시려고 하신다면 그 다음은 한 1년 전쯤에 베스트셀러였던 에코 베논6입니다베논6 배넌6 같은 경우에는 나온지 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3만원 중반, 3만 5천원? 뭐, 화이트는 3만 8천원인데. 풍량이야, 딴 애들 다요정도좀 되는 거 쓰거든요? 펜 6개. 뭐, 여기 애들도 보통 4개 아니면 6개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어, 많이, 이거, 오프 빼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 별한 장점은 아니고. 그래화 장착끼리 앞뒤 좁아가지고, 딴 애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315. 거기다,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63이면 뭐, 150대 들보다 낮다곤 하지만, 여기 175도 간 애들 있다 보니까, 어, 비교해서 다소 좀 아쉽다는 느낌 들죠. 근데 얘는 또 순, 순회 호환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얘는, 아까 카이저는, 그, 공략 호환성 떨어진 대신 순회 호환성은 좋잖아.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차이가 있겠네요. 평균 가판 두께는 그냥 0.58 정도로, 얇은 것도 아니고 두꺼운 것도 아닙니다. 요 가격대에서는요. 물론, 전체에서 비교하면 얇은 편에 속합니다. 여튼 그것도 좀 애매하고 이 가격에 LED펜 6개 주는 거는 장점일 수 있는데 어... <웃음> 아 이거 상단에 얘들은 LED펜 아니까 그걸 큰 장점 해야 되나 어 장점일 수 있지 어 장점일 수 있고 펜석 조절 가능하다 어 이거는 이제 볼티지 방식으로 꽂아서 조절이 가능해요 딱그 정도가 장점이고 SSD 장착편 장착하는 편, 장착 부분 좀 불편하고 펜 케이블 분량이 잦은 편 이것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한때는 진짜 뭐 베스트셀러라고 부를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괜찮은 케이스도 많으니까 베스트셀러 기좀 힘들어요 저는 이 케이스보다는 6 강한 1위보다 요셋쪽에 선택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소 낮게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구즈팬 tc20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적혀있는 게 풍경이 좀 낮게 적혀있는데 이게 140미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럭저럭 쿨링 잘 됩니다. 이 앞에들하고, 6, 6개 펜 있는 애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풍량이 나와요. 어, 전면 펜 3개는 140mm고, 후면 펜 하나는 120mm입니다. LED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펜셋 조절 같은 기능 없습니다. 그래픽드 장착 길이는 320으로, 이 중에서는 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 글카가 장착이 되긴 해요. 어, 보셔피, 안 되는 애들은 이제, 불칸이나, 이글, 비전, 트리오, 슈프림 정도? 3080? 그런 애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장착이 되긴 하고, 아 어,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얘도 상단 순행 장착할 때 보통 간섭이 없거든요. 이, 뭐, 카이저나, 아니면 에코처럼, 에코 G30처럼, 벤티 C20도 간섭이 없습니다. 289, 240 장착 잘 돼요. 어, 평균 간판 두께도 나름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중에서는 <웃음> 전체에서 두꺼운 편 아니에요 4만원 이하에서는 두꺼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장점을 정리하자면 스네클로 화학성 괜찮고 조립이 좀 편한 편입니다 얘는 이제 선정리하는 공간이 2cm 조금 못 미치든가 2cm쯤 되든가 하여튼 그 정도쯤 돼요 그래서 그거 좀 편한 편이고 먼지 필터랑 간판 두께라는 것도 꽤나 큰 장점이 되겠죠 전면 편 140mm 썼는 것도 어, 서음 대비 풍량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면 여기저기 킬했는 대시벨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 C40이 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조립해보시면. 어, 단점은 LED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LED 없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전면 필터가 없어요. 전면 필터 없는 건좀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메시가 좀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정도 먼지 막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총점은 3.5점 줄게요. 이것도 구매목록에 넣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행어 짜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저팬티 C20 그 다음은 마이크닉스 우퍼 케이스입니다. 이거 은근히 인기 있어서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거의 제일 비싼 제품에 속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꼭 스피커처럼 생겼어요. 아, 기본팬 같은 경우에는 40... 3짜리 풍량이랑 35짜리 풍량, 전면하고 후면하고 따로 쓰는데, 전면은 160mm이고, 후면은 120mm입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LED가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장착 그래픽카드 길이는 320mm. 생각보다는 생김새에 비해서는 풍넓게 지원이 되긴 하는데, CPU 쿨러 호환 높이는 160.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트리니티를 많이 조합해 쓰죠. 아주 높은 쿨러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순행을 달수 있다고 표기하는데 살짝, 솔직히 안달려요. 상단에 달아보면은 맨날 간섭 생겨요. 빡빡하니까 그냥 안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경첩형 자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립니다. 어, 그러니까 장점 보자면 경첩형 자측도 특이한 디자인 이것도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 LED 온오프 전면이 된다는 거는 충분한 장점이 될수 있는데 후면은 일단 LED가 안 꺼져요. 안 꺼지고, 다소 가격대가, 이제, 펜두개 밖에 없고, 뭐, 큰 케이스도 아닌데, 좀 있죠. 순회 호환성이 좀 나빠, 순회 달기도 좀 힘들고.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MATX 케이스 대부분 그렇긴 한데, 파워 가림막하고,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하면은, 요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그래픽카드넣으면 온도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물론 뭐, 어, 얇은, 이 슬롯도 안 되는 글카 넣고, 짧은 글카 넣으면 어느 정도 온도가 잡히는데요. 고사양으로 짤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내장 그래픽으로 공랭 쿨러 받고 쓰기에는 쿨링이 괜찮아요 생각으로 펜두 개밖에 안 되는데 <웃음> 그런 용도로 쓰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못쓸 제품은 아닌데 이제 고사양 아닌 사양으로 그냥 이쁘게 인테리어 식으로 두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 품질 자체는 여기나 여기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3,4만원대 케이스는 우퍼랑 베너시스 빼고 나머지 중에서 고르시는게 보통은 좀더 좋을 것이다 라고 평가 내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준이 개인적으로 이중에서 고르라면 성진이 뭐쓸것 같은데요? M60 <웃음> 아니면은 카이저쓸것 같아 자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5만원대 케이스 한번 볼게요 4,5만원대 케이스인데 이게 음, 아까 그 베티가 또 있는 것 같죠? 좀 다른 제품이니까 <웃음>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어, 마이크닉스 GH2 메탈 이 케이스 한두번 주문 들어왔는데 이제 거의 5만 원 정도 합니다. 5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근데다가 이제 미니 타워잖아요. 이게 평균 간판 두께가 0.7T에 가깝거든요. 딴딴한 느낌이 있어요. 작은데다가 간판 두께가 약간 더 두꺼워졌으니까 진짜 딴딴한 느낌 좀 있고. 음그 풍량이 얘네들 제원 스펙상은 정말 높게 찍혔습니다 거의 뭐50 CFM이래요 팬은 4개 제공해 주는데 이 정도면 은 쿨링이 좋겠죠 실제로 어, 조립해봐도 쿨링이 괜찮긴 했었어요 다소 소음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프 장착길이 335로 밑에 쭉 보시면 아까 정리해놓은 글카 있잖아요 이게 335짜리 하나밖에 없어 슈프림 슈프림밖에 없고 남은 다 들어간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고. 11% u 쿨러 호환 높이는 공냉 대장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튜닝 메모리 쓰시면 안 됩니다. 공냉 대장 아싸사이 장착돼요. 한 1, 2mm 여유 남습니다. 어센스리나 농협 쓰시면요. 상당히 순행 장착이 간섭 없이 240, 280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튜닝 메모리나 뭐, 이런 거, 간섭 없어요. 방열판 이상이 생긴 게 아니상 웬만하면 안 걸립니다. 메인보드에도. 그래서 요거 장점 뭐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전면에 1티짜리 강판 썼는거 이것도큰 장점이고 순행화선 좋은거 선전잎 공간도 얘가 폭이 좀돼요 공간이 그것도 충분히 넓고 뭐 필터도 잘 제공해주고 어, 전체적으로 좀 짱짱한 느낌 나고 단단한 느낌 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파워가닌막에 에어홀이 제대로 안 뚫려 있어 가지고 이거 m 8 x 잖아요 고사양 글카 달면은 온도를 좀잘못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 틈이 안나서요 이게 그림을 그리자면 은 자꾸 이거 설명해드리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케이스라 쳐요 그럼 여기 파워 가림막이 있거든요 여기 발 받침대 있고 근데 보드가 MATX면은 자 뒤에 4 슬롯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롯에 극화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극화는 아 어떤 보드는 한칸 밑에 달려요 이쯤에 이렇게 두꺼운 극화 달리잖아요 2.5 슬롯 이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전면에 바람이 들어가는데, 바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는 거죠. 여기 펜이 먹고 뒤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MATX는 이 파워 가리막 쪽에 에어홀을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뚫려있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만 단점인 것 같아요. 전면 베젤 분리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옆면, 이기 뭐, 딱딱딱 눌러가지고 분리해야 되거든요. 좀 불편하긴 하고 어, 그 이거는 큰 단점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전면 배젤을 자주 분리하지 않으니까 다만 저같이 조립하시는 분좀 귀찮을 수 있고 청소할 때 귀찮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라서 이게 뺄때 있잖아요 옆에 아까 내가 자꾸 나사방식 안 좋다 그런데 나사방식은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에 나사를 꽂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아마 좀 약해요 약합니다 이 열처리에도 이쪽 부분은 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슬라이딩 도어는 어떻게 됐냐면 은 밑에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끼워 넣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끼워 놓고 뒷면에 여기 나사를 박습니다 나사 박아 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게 잘 끼워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나름 장점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제품 뭐 평점 나쁘지 않게 좋습니다 3점이 한 중간 정도가 보면 되는데 3점 3점 줬어요 MATX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저는 MATX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은 ATX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고사양 글카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드 호환성 문제도 좀 덜하고 거기서 점수 좀 까져가지고 원래 3.5점인데 3점 3줬다 보시면 될겁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잘만 Z3 볼게요 잘만 Z3 아이스버그 잘만 케이스 제가 전체적으로 솔직히 별로 안좋은 편에 속하는데 요거는 5만원짜리 치고 는나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4만 뭐 8천원인데 거의 5만원이죠 얘도 어, 풍량 40 조금 안 미치는 거, 펜 4개를 지원해주고요. 어, 전면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사선이 지어져 있거든요? 사선 중간중간에 틈 사이에 공간을 좀 뒀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공간을 둬어가지고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바람이 좀 들어가고요. 그 옆에 이렇게 구멍 다 뚫려가지고, 이쪽으로 측면으로 에어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쿨링에는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 평균 강판 두께가 괜찮아요. 0.7t가 넘습니다 5만원 이하에 5만원 미만이해야 되겠죠 0.7t 넘는 애들 잘 없거든요 여기서 얘가 제일 두꺼워요 강판 두께가 그래서 크기가 얘들뭐 전체에서는 좀큰 편에 속하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좀 딴딴한 느낌 들어요 하여튼 괜찮았습니다 순행 호환성 별로 안 좋습니다 상단 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 간섭 종종 생기니까 순능쓰기좀 힘들고 공략을 쓸 때는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착 길이는 좀좀 좀 별로 기울 폭이 높진 않은데 간바닥에 <웃음> 키워다 보니까 좀 줄였나봐요 앞뒤 폭이 좀 좁아 가지고 cpu 쿨러 화학성 높이도 좀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조금 조금만 더 키워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장점은 두터운 샷이 깔끔한 전면 그리고 후면은 3핀 그러니까 볼티지 방식으로 팬속 조절이 조금 됩니다 전면은 안 돼요 잘만치고는 잘 만들었어요. 어, QC를 좀대체해준 느낌이긴 한데 LED가 화이트 밖에 안 들어온다. 요것도 단점 될수 있겠죠. 전면 3 펜, 후면 한펜싹다 LED가 들어오긴 는데 화이트에요. 어, 전면은 사실 가려져서 화이트 불빛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살만하더라고 살만해요. 잘만한 케이스 잡고 충추하는 느낌이 나는데 잘만 파워는 내가 엄청 씻는거 아시죠? 그냥,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냥, 칭찬하는 거니, 한 번, 구려, 고려 고, 고려해보셔도 고려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파이, B40.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뒤에 두고 쓰고 있는 거 아시죠? 하... 이거 할 때, 몇안 되는 큐비안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어우, 요, 펜, 어, 44 CFM. 괜찮아 보이죠? 근데, 한개 밖에 안 줘. 후면 에한 개. <웃음> 어, 3핀으로 속도 조절은 가능한 걸 주는데, 후면 한개 밖에 없어요. 전면에 펜이 없습니다, 예. 전면이 풀메시긴 한데, 그다 러 보니까, 배기만 조금 되는 거고, 뭐, 흑기 같은 경우는 아예 신경을 크게 못 썼다고 보면 되겠죠. 큐브형 만들기 힘든가 봐요. 뭐, 어쨌든, 아크릴, 아크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트렌치 요소는 좀 있습니다. 3면에 아크릴인가 그랬을까요? 측면 둘, 상단에. 그래서, 맞지? <웃음> 그래서 트윈즈 요선이 있는데 어글카환생이 일단 좀 많이 떨어져요 적격기는 2 9 5라적혀는데뭐 솔직히 295짜리 넣기 힘듭니다 이런는 직접 넣어보면심할까요 공간 너무 좁아요 근데 나 쿨러 호환 높이는 생각보다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거 쿨러 장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리 보드 장착하고 집어넣더라도 165짜리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공간 내는 집어넣으면 진짜 보드 장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165라고 해야 되나 싶어 160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얇은 타워형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냉 같은 건뭐못 써먹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평균 간판 두께는 그냥 평범한 편에 속하는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좀 얇은 편에 속하겠지. 그리고, 이게 큐브형을 만들다 보니까 은근히 옆으로 폭이 넓고, 앞뒤로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공간 활용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높이만 낮아진 거예요. <웃음> 빵빵이 더 빵빵해졌어. 그 장점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낮은 높이의 큐브형이라서 높이 높은 그런 공간이 아닐 때둘 때는 나름 장점이 될수 있고 뭐 먼지 필터건 적당히 제공해준다가 장점이고 삼면이 아크릴이라서 아 아크릴이라서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만듦새도 좀 아쉬워요 이거 뭐 단차도 좀안 맞는 게 많고 뭐 도색 마감도 좀 별로고 플라스틱 성형 부분 별로입니다 뭐이 가격에 미니 큐브형 케이스 만들면 그런가봐. 호환성 및 쿨링도 솔직히 좀 구려. <웃음> 전면에 200mm 펜 달라고 해도 두께 제약 때문에 제대로 못 달거든요. 이리저리 봤을 때 이게 왜잘 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좀 팔리더라고. 나도 조립 몇번 해봤고. 여튼, 평점 별로 높게 안 줬어요. 굳이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게 아니면 이거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자, 그 다음은 DLM2입니다. DLM2는 DLM21이랑 -E 달라요. 이게 전면이 D1이라 e 되어있는 메쉬고, D2는 e 그냥 강판으로 싹 이렇게 발려있거든요 어, 펜을 한 개를 줘요 <웃음> 펜한 개밖에 안 주고 음그 펜이 뭐 좋은 펜이긴 한데 진짜 한 개밖에 안 주고 전면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 쿨링이 래요요 어, 보면은 호환성 뭐 우리 크리파이 350개 달린다고 돼 있는데 전면에 펜이 어 없이 달아야 될까요? 이거 쓰려면 달고 난 뒤에 보면은 315가 됩니다 왜냐면은펜이 두께가 25기 때문이지 25면은 송룡님 이거 3 2 5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펜 달고 나면 은 말이 25지 27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315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CPU 쿨러 호환 높이 같은 경우도 그리 높진 않습니다. 이게 폭이 넓은 케이스가 아니야. 작아서 이게 좀 넓어 보이는 거지 160입니다. 상단에 순행당 때 간섭이 없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미니타워에 그건 장점이지 상단 배기펜도 있으면 좋으니까 배기펜 단다 생각하고 순행당하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평균 간판 두께는 짱짱해요 이게 높이도 낮고 뭐 앞뒤로도 좁은데 보시다시피 0.7이잖아 그래서 만져보면 오 딴딴한데 느낌은 그냥 들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갑자기 딴딴 데소리 자꾸 나오는데 왜그냐면은 여러분이 아마 2만원부터 4만원대 캐스 만져보면은 딴딴한 데라는 느낌 드는 캐스가 하나도 없을거야 하나도 없는데 이 5만원대 인접에 오면은 4만원 후반 그러면 딴딴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장점은 간판 두께가 딴딴 느낌 들 정도로 준수했고 LED 오프 기능 있고 LED 연동도 됩니다. 속도도 컨트롤 돼요. 아유 펜 좋네요. 근데 한 개밖에 안 줘. 여다지 여다지 형 견처평도를 주기 때문에 열어보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쿨링 팬이 불량도 좀 있고 뭐한 개밖에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고사용은 짜면 망합니다. 아마 온도 못 잡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무용도 쓸 때나 쓰십시오 어, 그, 그, 그래프카드 없이 i5, i3, 팬티엄 이런 거 그런 거달때그때 그때 쓰시면 될거 같아요 점수 는 높게 줬는데 강추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플라크리입니다 이거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거 같은데 한 5년 된거 같은데 16년도나 팔았는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진짜 오래된 케이스 같은데요 c d 롬 요새 다는 거 장착부가 아예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요 근데 그 장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펜 기본적으로 3개 주는데 화이트 LED 펜 3개 그렇게 줘아요 풍량은 진짜 할매 입김 수준이에요 <웃음> 너무 약해요 이거 미확인 하긴 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펜 중에서 풍량이 제일 약하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일단 그래픽 장착끼리 호환성은 좋아요 웬만큼 다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는 아쉽게도 좀 아쉽습니다 159 <웃음> 그러니까 중학급형 공랭 타워만 써야 될것 같고요 평균 가판두께는 얇습니다 한 0.6 조금 안 돼요 0.58 이 정도예요. 근데 팬컨을 기본 제공해주기 때문에 팬속을 어, 하이 로우 그리고 끄는 게 아마 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풍량이 약한데 로우를 쓴다고 와 그냥 써도 할매끼인데 로우 쓰면은 이거는 뭐 산들바람도 아니고 바람이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팬컨 제공해서 저소음 세팅이 되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c d 로 장착 가능하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이 선전리 허리 엄청 불편해요. 이 케이스 직접 조립 오시면 알지만 이렇게 후면에 쳐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그 CPU 쿨러 장착하는 홀이 있고 이쪽에 이게 뭐냐면은 이 파워에 있는 전원선 있잖아요. CPU 전원선 집어 넣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여기 거의 바, 바짝 붙어 있어요. 이거 진짜 잘안 들어가요. 손가락 막 아파. 이거 좀 짝나요. 짝나고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애들 즐비하기 때문에 잘만 Z3라든지 아니면 GH2라든지. 이걸 굳이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이제 좀 구형 딱그 느낌 드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별로 추천 안합니다 2.2점 점그 <웃음> 다음에 이제 아이구즈 벤티 C60입니다 C60하고 C40 같은 제품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C60하고 C40은 좀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배에서 차이는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4만원 중반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싸요 4만 3천원 그리고 기본팬은 6개를 줍니다 전면은 140mm 3펜이고요 상단 후면은 120mm 싹다 LED펜이에요 그래프카드 환상 그냥 쏘쏘 320mm는 어제 한거다들어 가긴 하겠죠 어, CPU 크로 높이도 그냥 쏘쏘 어, 좋다고 하긴 좀 어렵긴 한데 얘는 일단 상단에 289, 240, 2열 순행은 간섭 시장체이 가능합니다 어, 웬만한 그방열판 높이에 그, 그 보드 써도 문제없고 트리밍에 써도 간섭 없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뭐 그냥 쏘서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닌데 또 얇지도 않아요 뭐 여기에 가격대치고는 순행 호환선 좋다는 게큰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순행을 안 달아도 상단에 LED펜 두개를 주기 때문에 여섯 개 펜에 튜닝제 효소가 좀 큽니다 공략을 짜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LED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얘는 LED 컨트롤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 가능하고 140mm 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면 소음이 적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알거예요 풍량도 좀 낮게 적혀있긴 한데 사실 쿨링에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소음이 좀 적어 어, 경차평도 적기 때문에 열기 좀 편하고요 어, 강판 두께도 평타이상인 것도 이 정도 팬 지원해주고 평타이상인 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나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오프가 저장이 안돼 LED 껐는게 저장이 안돼요 어, 가끔 QC가 좀 아쉬워요 왜 q c 자꾸 아쉽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내가 아쉽다고 하는 얘기들은 보통 이제 들어올 때스케치가좀나 있는 케이스들, 자주. 그런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 QC를 좀 신경을 더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공랭에서 좀 저서음으로 짜고 싶은 분이 가면 좋은 케이스일까요? 쿵님도 좀 작고, 사운드 좀덜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에서 5만원대 케이스 받고요. 이 중에서 성조픽을 선택하라면, 어, Z3나, 아니면은 C60 쓸것 같아요 GH2도 괜찮긴 하지만 얘는 MATX에서 빼고 나머지 케이스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만원대부터 7만원대 저희 매장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가격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그래서 목록이 많습니다 7개 입니다 일단 에코 피천, 피천. 0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짧게 추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 펜 성능이 좋습니다 45 CFM 이에요 실제로 여기 적혔던 만큼 풍량이 좋은지 바람이 좀 세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케이스들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게 온도가 좀잘 잡혀요 좀고사양짜도 앞에 애들보다 분명히 온도가 착합니다 140mm 펜 4개를 주고요 LED는 싹다 없습니다 아, 그래픽카드는 웬만한 거다 장착된다 아, 가 아니라 그냥 제일 큰 것도 장착된다 정도 생각해도 될까요 아, CPU 쿨러 호환성 높여185 입니다 이거 내가 강조를 좀 해야 되겠는데, 185면요, 튜닝 메모리 보통 LED 높이가 1.5cm 에서 2cm입니다. 그니까 러 15mm 에서 20mm 에요. 튜닝 메모리 때문에 공랭 쿨러 높이가 보통 165인데, 거기서 뭐, 1, 2cm 올라가더라도 장착이 된다는 얘기야. 튜닝 메모리 쓰고 공랭 대장 써 장착이 되는, 매단되는 케이스에요. 이 가격대에. 이거 큰 장점이야. 큰 장점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폭이 넓어졌죠. 그 위에, 아래 높이는 좀낮췄나봐 그다 보니 상당 수냉 장착은 간섭이 좀 있기 때문에 수냉은 장착 그냥 안 된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편해. 평균 간판 두께는 0.64T로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에 USB C 타입 포트를 지원해주는 장점이 있고 140mm 팬 4개다 보니까 풍량이 참 좋은데, 근데 얘는 이제 일단 소음은 좀 있어요. 소음 좀 있고 팬속 조절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견처 평도어도 쓰고 있고 그 쿨러 환성이라고 그래픽카드 환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지 장점을 꼭 적어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프카드 지지대를 지원해주는데, 그래프카드 지지대 호환성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원해줘요. 지원해준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단점은 이제 팬 분량이 좀 잦은 편이고, 보드 강판이 사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들한테 비교하면은 좀 비교적 얇긴 해. 아까 왜 평균 정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이상하게 그 베스트셀러들이 다좀 강판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0 6티면 나쁘지 않긴 한데 0 7티짜리 있다 보니까 비교적 얇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 총평가 점수는 3 5점 좋습니다. 3.5점, 음, 3.7점 정도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 3.5점 줬냐 면은펜 분량이 생각보다 좀 잦아가지고 3.5점 줬다 생각하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아, 쓸만해요. LED 싫어하시고 공랭 쿨러 호환성 좋아,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좀고사양으로 짜고 싶은데 저렴한 캐치 찾으시면은 피청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정리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다음 DLM 1입니다. 아까 DLM 2 봤죠? 2랑 달라요. 얘는 전면에 메쉬인 타입에다가 그리고 펜이 두개가 아, 추가 장착됩니다. 네, 전면에 이 메쉬가 좀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난몇 번이나 전화 받아 봤어요. 성전님 왜요? 이거 케이스 망가진 것 같아요. 네? 전면에 찍어러졌어요 그래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은 하나같이 이 케이스예요. <웃음> 저거 그냥 패턴이에요. 어, 좀찍어진 것처럼 생겼는 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될 거고요 음, 기본 펜 품량이 120mm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은 좀 있고요 어, 120mm 펜 3개를 지원해줍니다 전면 2개 후면 하나 셋다 LED 연동도 가능하고 LED 변경도 가능하고 어, 펜속 조절도 가능합니다 어, 나름 괜찮아요 펜 좋은 거 써요 그러니까 어, 불량은 자주 나는데 그래도 펜이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 그 그런 제품을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좋다 하게에 분량이 좀자아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때 그거 다 지원하는 건잘 없거든요. 그렇게 장착 길이는 330. 뭐, 나쁘진 않습니다. 소소, 소소. 어, 아까 얘 뒤에 있는 애는 다니까 좀 줄어들는데요. 얘는 앞, 앞메달기 때문에 좀 달라요. 하여튼 330이야. 그리고 이제, CPU 컬러 화화 높이는 좀 떨어져요. 160이야. 이게 왜 그래 나왔냐면은, 얘는 이제 상단 순행 달라고 만들어 거야. 240. 240 간섭 없습니다. 240짜리 달았, 달고 있으면 베스트예요 그니까 러 전면 펜2 개, 후면 펜 하나, 240 하나 딱 달면은, 흑기 둘, 배기 세 개, 딱 밸런스 좋습니다. 아, 뭐, 가끔 여기에 펜 하나 더 추가 달면 안 되나요? 하신 분 있는데, 하단에 파라 가림막 있어가지고, 펜 하나 더 추가한 거 의미 없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 나름 준수합니다. 이 사이즈에 0.7t가 넘어가면, 딴딴한 느낌 주는데, 그느낌 받아요. 그래서, 간판 어, 두께 준수한 장점. LED, 뭐, 속도, 뭐, 이런 거다 컨트롤 되는 거. 그것도 장점. 여자지형 도우인 것도 참 장점. 파워 가림막에 에어로 뚫어놨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는 거 있죠. 예, 파워 가림막에 구멍 뚫려서아야좀 두꺼운 글카 쓸수 있다. 어, 그거를 만족해놨습니다. 어, 다만, 어, 여전히 MATX 쓰려면은이 슬롯에 달면은 너무 파워 가림막에 가깝기 때문에 일 슬롯, 첫 번째 슬롯에 그래픽카드 꽂을 수 있는 보드 를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게 그런건데요 뭐비오금박켓페 이런거 어, 그런거서 신기좋습니다 얘는 MATX치고는 괜찮아요 쿨링 나름 쓸만해요 중고사양 됩니다 초고사양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점수를 좀 괜찮게 줬어요 여러분이 MATX 추천해달라고 하면 요 제품 추천 드릴게요 소음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진짜 크게 단점이 없습니다 <웃음> 자그 다음은 마이코로스 GH4입니다 GH 시리즈가 생각보다 다잘 잘 뽑히는 것 같은데 레터 케이스 거의 6만 원에 가까운 케이스인데요. 일단 조립하기 엄청 편해요. 조립하기 편하고 기본 팬 풍량은 뭐 30초라서 좋은 편은 아닌데 팬4개 지원해주고요. 팬수 조절은 안 되는데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가 350으로 꽤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65로 공랭 대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티니메버 쓰면 안 되고요. 어, 상단에 240mm 그러니까 이열 라디 수냉 쿨러 달더라도 간섭이 없고요. 평균 간판 두께가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두껍습니다 꽤 두꺼운 편이에요 0.76T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가격 대비 마감입니다 이거 7만원 이하에 이거보다 마감 좀 너무 없어요 7만원대까지 포함시켜도 이하 없어요 한번 만져보면 할까요 마감 정말 좋습니다 진짜 이거 그뭐 도색도 우퉁불퉁하면 거의 없이 매끈하게 잘 빠지고요 그 단차도 잘 맞아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 이거 만져보고 와, 이거 한 9만원, 10만원 좀 할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려보고 깜놀했어요. 조립도 쉽고, 전면 금속이야, 금속. 거기다 경첩형 도어도 있고. 뭐, 다만, 단점이 아예 없진 않겠죠. LED 단색에 오프도 안 되고, 뭐, 3열 순행은 호환이 아예 안 돼요, 상단에. 280도 솔직히 안 달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6만 이하에 라고 적어놨지만 7만 원 이하 라고 바꿔놓을게요. 7만 이하에 가장 마감이 좋은 게 있어요. 저리 강패판한 데다가 JUV 강판이 두껍습니다. 지금 평균 7, 6위가 됐는데 이거 JUV 아닌 부분 빼면 더 두껍게 느껴져요. 후면 단색 LED와 튜닝 요소는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진짜 뭐 LED 별로 신경 안 쓰고 화이트 에리 탄생 좀 떨어지긴 하지 오프도 냉이란 냉 이거는 펜 하나 바꾸든지 그럼 될것 같고 아티펜으로 여튼 이거는 펜바꿈질에도 쓸만한 케이스인 것 같아 여튼 괜찮은 케이스였습니다 강추 근데 점수는 3.7점 왜냐면은뭐 비슷한 그러니까 마감만 좀 떨어지고 비슷한 좀더 상위호환인 케이스들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 DK1000 정도가 그렇게 될거예요 DK1000이 얘랑 가위 겹치는데 일단 마감은 GH4가 압승이긴 한데 요 DK1000이 풍량이 좀 괜찮은 펜이 들어가 있어요 전면 140mm 펜 3개 이게 4 6이야 후면도 나름 풍량 괜찮은거 들어가 있어요 3핀 어, 그래픽카드 웬만한 건다 장착되고, 어, 그리고, 공냉대장 튜닝 메모안 쓰면은, 장착 가능합니다. 상단에 간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240라디 장착 가능하고, 펭균 간판 두께,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다크플래시 케이스들이 대부분 다 간판 두께가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요. 지지들을 개선된 제품 넣어어요뭐 대비 개선됐는데요. DLX 대비 개선된 지지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측면으로 다는 겁니다. DLX 시리즈는, 어, 제가 그림만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은 파워 가림막 위에 지지대가 올라가는데 여기 나사홀 위치가 고정이라서 몇몇 그 그래픽카드에는 블레이드에 이게 닿아요 여기 펜에 닿아가지고못 써먹거든요. 근데 쟤는 d k 1 0 0 0 그래픽카드에 닿으면 그래픽카드 밑에 이렇게 PCI 슬롯에 꽂는 지지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간섭이 여지가 덜해요. 웬만한 거에 다 장착됐더라고요. 개선된 지지대가 큰 장점이고, 지지대 뭐, 추가로 안 사면 만원 아끼잖아요. 경첩형, 도, 펜속, 조절 기능, 그리고 파워, 호환성. 파워, 호환성도 꽤, 이게 좀, 뭐지, 비싼 애들은 막, 그, 20cm 이 되거든요. 그런 애들도 뭐, 들어갈 정도로, 파워, 호환성도 괜찮았었어요. 이세 가지가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141펜 세개 전면에, 주기 때문에, 풍량이 괜찮은데 비하고 소음은 평범한 편이에요. 없다는 어, 소리 아니에요. 평범한 편입니다. 그것도 괜찮았었어요. 다만, 2만원 더 주면은, 이거 상위 호환인 DLX2를 쓸수 있고, 그다도 상단 순행 호환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 정도 단점이 되겠네요. 요것도 진짜 살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에코 P1000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튜닝 메모리 쓰고, 뭐, 공랭 대장 쓰려면은, 에코 P1000밖에 선택 여지가 없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게 3핀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서요 여러분 꽂으면 있잖아요 지들끼리 이렇게 물리고 물리고 물리고 이게 펜속조돼 되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필터도 전면 상단 하단에 다 필터 지원해 줘요 이게 얼마나 괜찮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브라보텍 트레이저 920T 이것도 정말 자주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 7만원? 원래 이 가격보다 비쌌어요 9만원대 하던게 싸져서 7만원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큐변 케이스고요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전면 측면이 강화유리에요 이게 지지하는 것도 뺄 수가 있어 그래서 유리로 그냥 이렇게 이어진 느낌 40 CFM 풍향이좀 괜찮죠 기본팬이 근데 대시벨 생각보다 낮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 드릴게요. 하단에 펜 3개를 지원해줘요. 하단에만 있습니다. 측면하고 상단, 후면에 펜 없어. 어 그래프가 장착 길이는 384로 그냥 뭘 달든 당연히 다 달리겠죠. 아주 포기 놓습니다 다만 CPU 호환높이는 140위로 뭘 달려고 해도 안 달립니다. 얘는 그냥 순행 쓰라고 만든 놓은 케이스에요 순행은 뭐 측면이든 하단이든 이든360 3열라디를달수 3열 있게 돼 있고요. 간섭도 없습니다. 평균 0.88t 간판 두께도 꽤 두껍습니다. 0.9t에 가까워요. 실제로 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분체형뭐 도장 뭐 이런 얘기를 본것 같은데 도장 마감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스크래치도 좀 자주 나 있고 저렴한 가의 큐브형 케이스고요. 튜닝적 욕, 효소가 상당합니다. 기존불만을 계산해 줬어요. 어떤 거냐면 은 파워 장착쪽에 에어홀이 제대로 안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옆판, 강판 계산해 가지고 에어을잘 뚫린 방식으로 바꿨어요 어 사실 그 이게 지금 cpu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극화중에서 있잖아요 폭이 좀 넓은 극화죠 0 0은0을을때좀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전원 꽂다 보면 그래서 고가고좀 단점이긴 한데 아 이게 그림 그려줄게요 이 케이스가 투챔버 방식인데 보드를 이쯤에 장착을 해요 이렇게 보드에 극화가 이렇게 장착되잖아요 좀 두꺼우면은 여기 여기 폭이 두 턴에 두 턴에 달면은 여기에 우리 전원을 꽂아야 되잖아요 이 케이블이 휩니다 아니면은 간섭 생겨 가지고 케이블 제대로 안 꽂혀 이게 좀단점이네 그래서 너무 폭이 두껍지 아니 두, 두껍다 해야 되나 폭이 넓지 않은 어, 그런 극화를 써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아... 이거 하단에 기본 팬이 소음이 좀 자주 납니다. 하단 강판에 뭐닿는 소음 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팬이 불량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 팬 아예 그냥 빼줬으면 좋겠어요. 빼주거나 가격을 많은 올리더라도 팬 품질 좀더 좋은 거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본 팬 팔기도 하는데 여기 달렸는 거랑 파는 거랑 또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달라요. 뭐 댐퍼 차이도 있었던 거같고이 댐퍼도 없는 게 기본 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좀 심해요. 이거 기본 펜못 써먹을 제품이에요. 이건 펜다 바꾼다 생각했을 때 사면 괜찮은 케이스것 같아요. 일단, 뭐, 이가격대이 정도 품질이면은 뭐라 할건 크게 없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글카 폭, 그거 한번 주의하시고요. 하단 펜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집을 단점은 없습니다. 가격 생각하면은 모든 게 용서하면 되지. 다음은 L600입니다. L600 요새 인기에 좀 있던데, 얘가 140mm 펜을 6개나 지원해주니까 꽤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전면 3개, 후면 하나는 LED 펜이고, 상단 2개는 LED가 없는 펜입니다. 어, 풍량도 개,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DK랑 이제 풍량이 비슷한 수준의, 조금 어, 더 높은 수준의 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프카드 탈착 길이는 어마어마합니다. 400mm. 그리고 CPU 쿨러 화성 높이도 웬만한 트윈 램 달고도 대장급 공랭을달수 있습니다. 근데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카 드 지지도 달려있어요. 측면의 펜도 장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딱 봐도 뭐랑 똑같아요 DLX-21의 거의 뭐 벤치마킹에 는 그런 케이스 느낌이죠 평균카파 한두께는 d l x 2 1만큼 아닌데 그래도 0.7T에 가까웠기 때문에 좀뭐 얇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큰장점 아까 얘기했던 140mm의 펜 6개가 장큰 장점이고 LED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지대랑 견적평 도어도 다 지원이 되고요 벨메 스트리지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드를 추가 장착도 가능합니다. 뭐, 그것도 나름 큰 장점입니다. 이게 총 별매 스토리지 달면은 13개의 하드가 장착이 가능해요. DLX21에 좀 하이화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단 펜, 그, LED 없는 펜두 개가 소음이 좀 자주 납니다. 분량이 자주 나서 에잇을 좀 종종 받아야 돼요. 전체에 왔을 때는 참 괜찮은 케이스긴 한데, 이 상단팬 소음 문제가, 나름 이제, 여러분이 아마 구매 후기를 봐도 아시겠지만, 자주 있는 편이라서, 꼽으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고, 뭐, 디자인이 좀 너무 평범한 그런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저는 DLX2라고 너무 비슷한 케이스라서, <웃음> 어, 평가는 괜찮게 주고 싶긴 한데 이제 벤치마킹이꼭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점수는 그냥 평범하게 줬어요 그래도 얘도 구매목록에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야 그냥 <웃음> 그 다음 에 이제 갤럭시 갤라즈 EX-01 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원 정도 하고 화이트는 좀 많이 비싸서 6만 7천 정도 하는데요 감성의 RGB 케이스 컨셉으로 제가 적어놨죠 36CF입니다. 120mm 펜치고는 나도 나쁘지 않은 풍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3핀을 쓰고 있고요. 펜속 조절 가능하겠죠. 3핀이면. 그래프카 장착 길이는 340으로 대부분 그래프카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PU 쿨러도 공냉 쿨러 대장급 튜닝 램을 안 쓰면 그냥 들어갑니다. 어, 약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표 편함 시트 가요. 어, 순행은 상단에 달 수는 있는데 간섭 이어지가 있어요. 그 튜닝 램좀 높은 거 쓰거나 아니면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에서는 약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고요 펭귄 간판 두께가 여기 있는 애들 치고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뭐 5만원대 4만원대 이거보다 얇은 애들 많긴 한데 근데 뭐 여기 얘는 거의 6만원 정도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이거 인기순위에 한 8위? 8위쯤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져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던 게 기본 팬이 다른 애들하고 좀 다릅니다 딴 애들은 그 버튼식으로 눌러서 변경하거나 연동되더라도 펜 개수가 좀 적거나 그런데 얘는 5V 그 RGB 연동이 돼요 메인보드에 그래서 색상이 좀 다양하고 이뻐요 메인보드에 그냥 연동되고 도 그리고 이제 펜에 밝기 조절되더라고 <웃음> 밝기 조절되는 거이 케이스 밖에 없던데 <웃음> 그래서 얘를 명암 조절이라고 하죠 그게 돼요 펜에 기본 펜이 참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러도, 딴 애들은 막다 드러나 있는데, 얘는 이제, 안에 보면은 소자 같은 게안 드러나 있는, 그 플라스틱 덮에딱 덮어 씌어져 있는, 좀 고급진 컨트롤러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 펜하고 컨트롤러는 괜찮은 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강판에서 예산을 좀 아꼈나봐. 등가격이나 생각하면 되겠죠. 필터랑 지지대 같은 것도 다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이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의 일부를 보유원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눠서. 그래서 이케에서 하면은 그런 그 느낌도 하시죠 아 내가 보용회네 기부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다 이런 느낌 <웃음> 갤럭시가 이미지 챙기는 걸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장점을 적어야 될것 같아요 케이스 중에서 그런거 해주는 거 거의 없거든요 뭐수익 일부를 기부합니다 이런거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을 넣어놨습니다 아, 이 케이스의 뭐 단점은 사실상 가격대비 약간 얇은 강판 정도만 단점이고 여러분이 친인적인좀 전면 이쁘게 잘 빠진 하얀색 케이스 원하시다면 한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평점은 3.5점도 습니다 3.5점대만 돼도 여러분이 살만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3.7점대는 강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나머지 둘은 그냥 평양 그렇게 5만원부터 7만원대 케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7만원부터 10만원 사이의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죠 dlx1 메시가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잘 팔립니다 개선도 엄청 많이 했더라구요 많이 뽑아낸 만큼 개선도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진짜 베스트셀러로 추천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쿨러성능 53 CFM으로 음, 여기 있는 전체 케이스 중에서 거의 풍량이 타급에 속합니다 이거 케이스 실제 써보시면 은뭐3090 놓고 짜더라도 온도를 잡아요 정말 괜찮게 했어요. 펜 추가 안 해도 잡습니다. 어.. 얘가 그.. 요새 그 개선돼 가지고 그 아이디 달고 그리고 3핀을 보드에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펜속 조절이 돼요. 3핀으로 다만 그 보드에 꽂아도 RPM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량 아니냐 하시는 분인데 불량 아니에요. 그래, 그 장착 길이는 400mm 까지 되니까, 그냥 모든 글카 다 장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PU 콜론 화소 높이도 180으로 튜닝 메모리 쓰고도 공연 대장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제약 생기는 게몇개 없는데, 화이트 호크 튜닝 메모리 있잖아요. 엄청 높은 거. 그거랑, 요새, 저, 뭐지 프레데터 메모리? 가성비 저하가 쓰는 것 같아요. 그거 두개정도만 아싸싸게 닿기 직전까지 와요. 잘못 장착하면 닿고, 잘 내려서 달면, 달면은, 아싸싸게 안 닿는데,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트윈면 쓰셔도 그냥 안단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간편 두께는 0.9T 어, 1T에 가까운 아주 두꺼운 두께라 가지고 있고 상당 수냉 장점은 360, 280 됩니다. 근데 280은 가끔 이제 메인보드 방열판에 간섭 생기게 합니다. 뭐 나사 하나 풀고 달면 됩니다. 하여튼 순행 호환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매우 두꺼운 어씨, 갑자기 훅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매우 두꺼운 강판 풍량 좋은 140mm 펜은 기본 제공해주고 이 펜은 LED 온오프로 되고 LED 연동도 별도의 케이블 사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그 속도절도 조 가능하고 기본 풍량도 괜찮다 다양하게 좋다는 얘기에요 상당수의화환성도 나름 쓸만하고 이게, 이게 아마 C타입도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USB 포트도 C타입 지원하는 것도 장점일 수 있어요 측면팬 USB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점 중에하나인데 단점이 딱두개 정도 있는데 여기 홀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드가 있어요 근데 USB 타입이 여기 꽂히는 애도 있죠 여기 케이블 빼가 여기 꽂으면은 여기 팬을 못 달아요. 걸려요 이거 하나가 단점인 것 같아 그리고 지지대 G대 화성 지지대가 이 나사홀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요거 그카중에서 <웃음> 어, 펜에 닿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못 써먹나? 그 정도만 단점이고 나머지는 단점이 없어요 점수를 좋게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이게 10만원짜리라고 해도 뭐 10만원짜리 맞겠네 12만원짜리라고 해도 어, 그래, 1 2만원짜리참 돼보인다 이런 느낌들 정도 괜찮게케어스에요 4.5점 4.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5점 진짜 높은 점수 준거예요 장점 1,2 다 열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본펜 분량 자주 나는 것도 단점이 있긴 한데 그것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강추합니다 10만원 이하에서는 얘 진짜 베스트셀러에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보텍 가디언 3000m 인데요 이거 원래 3100m 이 있었는데 그거에 하이호환 제품이에요 펜이 바뀌었어요 펜이 바뀌었고 뭐 컨트롤러가 빠졌는데 이것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일단 빅타워로 분류가 돼요 빅타워로 분류되는데 크기는 dx1이랑 비슷합니다 원래 빅타워하고 미들타워는 크기 가좀불리하는게 아니라 PCIe 슬롯이 8개고 거기에다가 EATX보드를 지원하면 비타워 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얘가 그거를 지원을 해줘요 얘 기본펜이 원래 풍량이 정말 구린게 되겠습니다 3100M 에서는 근데 한번 개선이 됐어요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RPM이 100인가 200인가 올라가긴 했어 3핀 사용하고요. 펜 4개 기본 제공해 줍니다. 근데 LED가 고정이에요. 변경 안되고 끄는 것도 아닙니다. 4개를 지원해 줍니다. 어, 3핀인거는 보통 다 볼티지 방식으로 펜석이 조절된다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장착길이 380 자유롭죠. 그리고 CPU 쿨 호환 높이 튜닝 메모에 달고도 공략 대장이 달린다. 그리고 상단 순행 장착이 360, 280이 다 간섭이 없다. 그래서 수냉장차 호환성도 괜찮다 얘는 뭐280 같은 거 닿는다고 뭐 보드 방열패에 닿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 더한 2mm, 3mm 정도 어, DLX-21보다 여유 공간이 더 있거든요 평균가팬 두께는 DLX-21보다 는 약간 얇은데 그래도 0.8T면 엄청 두꺼운 거예요 0.84T 호환성이 좋고 기본팬이 좀 조용한 편이고 QC가 DLX-21 대비 괜찮은 편입니다 브라보텍에서 나온 제품들 대부분에 QC가 좀 괜찮은 편에 속해요 LED 조절불가라는게 좀 아쉽긴 하겠죠 음. 뭐 딱히 크게 단점 없는 것 같긴 해 다만 이거는 이제 어, 공내을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내 쓰려면 디렉스 1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순행달라고 쓰시는게 좀좋을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목록에 넣을 수 있는 제품 4점 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테 P10입니다 P10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세팅 케이스랑컨셉로 나왔는데요 가격은 9만한 가까이 하고요. 안에 42CFM, 나름 풍량 괜찮은 팬이 다섯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1 1 0 m 치고는 정말 괜찮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소음 컨셉인데, <웃음> 풍량을 잡는다고, 아, 이걸 좀, 어, r p m 너무 높여놨나? 하여튼 그런 느낌 듭니다. 아, 어, 그래프가 장착기는 350. 거의 대부분 글카가 장착이 다 된다 보시면 되고요. 어, CPU 쿨 호환 높이도 공략 대장이 장착됩니다. 다만, 튜닝 메모 너무 높은 거 쓰시면 안 돼요. 평균 간편도 꽤 0.7t로 평범한 편에 속하고, 전면이 스윙도어인데 앞면이 이렇게 열려요. 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네요. 별의미는 없어. <웃음> 다만, 전면 스윙도 열고 난데, 필터 빼기 편해요. 조립이 좀 쉬운 편이고, 3면이 흐분졌어요. 전면, 측면, 상단. 다 흡음제. 그럼 따지고 보면 4면 아니에요. 4면이라고 수도 있지. 다 흡음제 썼기 때문에 전면 다깨는 상태에서는 팬이 좀, 풍량이 좋은 편인데도 좀 조용해요. 조용하긴 합니다. 팬 컨트롤러가 기본 지원이라서 하이, 로우로, 요, 펜속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로우로 쓰면은 뭐, 나쁘지 않아. 순회 화성이좀 떨어지고, 기본 팬이 분량이 종종 나긴 하기 때문에 기본 펜 품질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 하는데, 이 가격대에 이 정도로 흡음제 제대로 발라주고 간판도 께도 펭균은 되고 그리고 뭐펜 컨트롤러가 도 있고 기본 펜도 저렇게 다섯 개나 장착해 준 케이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살만한 것 같아요 4점 정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사양 중고사양 완전 고사양 말고 초고사양 이런 거 말고 그 정도 짤 때는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코 H2000 제가 유일하게 만져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뭐 이름부터 스마트 쿨링가 되어 있고 나온지 얼마 안됐고, 주문하신 분도 없어가지고 아직 못 만져봤는데 기본 펜 품질도 모르겠어요 일단, 별점도 솔직히 얘는 그냥 대충 줬어 못 봤으니까 별점 그냥 3점 주고 말았는데 얘는 측면에 강한 유리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뭐다? 솔리드 타입도 아니고요 에어홀 뚫려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옆에, 강판에 얘가 그 하드베이 추가 장착할 수 있는데 추가 장착하면 은 그래픽카드 호환성 이 280밖에 안 되는데 그 장착 안 하면 410이에요 폭이 넓어요 그리고 CPU 쿨러 공랭 대장서도 문제 없고요 상단에 수행 다하는데 간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평균값 팬들께는 좀 얇은 편에 속합니다 0.67T라서 이 가격대의 강판치고는 좀 얇으리한 느낌 전면 C타입 그 USB 있 분지, 분실 방지 나사라고, 나사가 뒷면이 다 풀고 나도 뚝 빠지는 게 아니라 걸려있어요. 걸려있는 나사 쓰고 있고, 필터를 빡빡이 주어줍니다. 측면도 있고, 뭐, 하단도 있고, 전면도 있고, 뭐, 상단도 있고, 다 있어요.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드베일을 그, 하드 두개달수 있는 거를 다섯 개 추가로 달수 있어요. 그래서 총열 개를 추가, 그, 아, 네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개 달려있고, 그래서 총열개 하드를 장착할 수 있고요. 펜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G, DC 타입. PWM. PWM도 돼요. 가격 대비 간판 두께가 좀 얇은 게 단점이고, 그 전면이 스펀지로 되어 있거든요, 필터가. 그게 펜에 자꾸 붙어가지고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거 빼고큰 단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트위저 요소가 많이 떠지고, 간판이 얇은 게 생각보다는 큰 단점이라서, 어, 평균 점수는 4점이 아니라 3.8점은 좋습니다. 산다고 할때 말리진 않을게요. 하드급 막주렁주렁 달고, 그니, 뭐지, 긴 극한을 그안 단다고 할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DLX23 네온인데요 요거는 DLX21의 하이 호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펜은 똑같은 걸 쓰는데요. 전면 세 개는 똑같고 후면 한 개는 얘가 폭이 좀 좁아져서 120mm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거는 좀 풍량이 낮은 펜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카드 장착기 앞뒤도 조금 줄어가지고 200, 아니 385인데요. 근데 다 장착됩니다. 다 장착되죠. 그리고 CPU 쿨러도 요 폭이 좁아졌다그랬잖아요 그다니까 165밖에 안돼요 공랭 대장 튜닝 메모리 사용 불가능. 상단 수냉 장착은 간섭 없고 평균 간판 두께는 좀 얇아졌습니다. 지지대 기본 지원해주고 스윙도 똑같이 DX1처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LED 펜속 조절 다 되고요. 하드베이 3개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하드가 3개가 더 추가 장착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밑에두 2개인가 되고 DX1 대비 간판 두께가 있고 C타입도 없고 비교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격차 또 얼마 안 나요. 1 5 0 0 0원 밖에 안 나니까. 저 같으면 그냥 DLX2 있을 것 같아요. d x 2 3 가끔 사시는 분들 보이는데, 웬만하면 이외되면 d x 2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터프 케이스, g t 3 0입니다 터프 케이스의 어, 하이 제품이에요. 상위 제품 또 501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기본 펜은 괜찮겠습니다. 40 CFM. 괜찮죠? 어, 140mm, 아, 120mm 4개를 지원해주고요. 전면 세개 LED에요. 후면은 아니야. 어, 아, 후면 아닌 거 맞나?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닌 거 같아요. 이 전면 스트랩이, 이게, 아마, 그, 이동용 스트랩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그만큼 지지 역할 없어요. <웃음> 저거가 들고 옮길 생각 하지 마세요. 옮길 <웃음> 생각 하지 마시고, 그, 가스 카드 장착 기이는 320. 그냥 평범한 편에 속하고, CPU 쿨러 호환, 별로예요 <웃음> 160이야. 상단 수낸 장착도 2열밖에 안 되는데, 다간섭 있어. 평균 간편도 깨도 그냥 평범하고, LED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픈 안 되고, 보드 연동해서, 여러분, 색상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고요. 헤드색 거리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이쪽 아니면 이쪽에 달수 있긴 한데, 뭐, 별로 특별한 거 아닙니다. 플라스틱 찌도 이렇게 하나 달려요. 비닐케이 보이는 이동 스텝, 가격 대비 뭐, 추가 옵션 별로 없고, 호환수도 좀 떨어진다. 추천 안 하겠습니다. 그냥 3.3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마시스 T840 풍통입니다. 이거, 빅타워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듀얼라이트 챔버입니다. 반대편에, 그 파워를 달고 선정리 공간도 엄청 넓게되있고 이쪽에는 그 평범하게 보드랑 글카쿨러를 달게 돼있는 그런 케이스에요 그래장착길이는 당연히 제한이 없고 그러다가 공랭 대장급 쿨러도 달수 있는 어? 투 챔버 치고는 어 괜찮다 라고 생각될 제품이에요 왜그러냐면은 파워 장착 부분하고 보드 장착 부분하고 이렇게 층이 한번 젖어있어요 보드 장착분이 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랭 호환성도 넓게 짧은 것 같아요 똑똑하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가 480이 좀 불편하긴 한데 달기에 제약이 좀 있어요 어쨌든 480 라디를 지원하는 매단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480 맞나? 잘못 적은 것 같은데 420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40, 140 곱하기 3은 420이죠 네,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420 지원하는 매단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값판 두께 0.8t. 나쁘지 않죠. 순회화원성이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측면에도 3열 달수 있고, 후면에 2열 달수 있고, 뭐, 하단에 3열, 뭐, 전면에 3열, 뭐, 그런 게 장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T840이 T800의 하이 호환이라서, 전면에 달면은, 측면에 어렵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막 3열은 아니에요. 어쨌든, 3열, 2열을 동시장착이 가능하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회화원성이참 괜찮고, l e d 컨트이 가능하고 LED오프도 가능하고 필터도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T840 대비 하향된 팬 개수가 좀 단점인데 피, T840은 팬이 7개 거든요 라디 환수도 좀 떨어졌어요 케이스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가격 때문에 마감이 좀 아쉽다 제 생각에는 이게 2만원이나 2만, 2만 5천원 정도 더 주면 은 t 8 0 0 그냥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쓸 바에는 그냥 T800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파워 장착 부분은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쪽 빨간도 되고, 반대쪽도 되고. 강추하기는좀 애매해. 여기는 워낙 걸출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추천한다 그러면, DLX1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순행 쓴다 그럴 때는, 브라보트 산차는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섬으로 한 중사용으로 짜고 싶다 면 PC. 요세개 있잖아요. 얘가 인기순위 1, 2, 3등인 게, 괜히 1, 2, 3등이 아니야. 이 3개 정도에서 선택하신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만원대부터 10만원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정말 길게 설명해야 될 10만원 이상의 고급 캐스입니다이건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벌써 1시간 10분이거든요. 어, 브라보텍 가디언 1140M 타이탄. 이거 1200M도 있고, 1140M도 있는데, 둘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전면 펜만, 어, 사이즈가 커져서 2펜으로 바뀌었냐, 아니면 3펜이냐 차이고요. 140mm 펜 4개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뭐 LED 펜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제한이 없을 정도로 엄청 넓고요. CPU 클러 호환 높이는 178인데 튜닝 메모리 쓸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얘는 그좀 높이 높은 튜닝 메모리에 노, 그 농협 같은 거 달면은 안닦게요 문제 생깁니다. 예, 네, 문제 생기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낮은 거 쓰세요. 델타램 이런 거는 닦깁니다상당 순위 장착 어. 호환각적 없습니다. 360280 간섭 없습니다. 위에 진짜 폭넓어요. 선정리도 진짜 편합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1티에 가까워가지고 두꺼워요. 쿨러 완성 참 괜찮고, 어, 두꺼운 강판, 펜속 조절, LED 연동 다 되고, 3면 필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필터가 얘도 원래는 스펀지형이었는데, 그게 간섭 때문에 소음이 자꾸 났더니, 이번에 개선해줬었어요. 개선해줘서 요새는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일자형 필터도 가 갑니다 그런 것도 다 고쳐줬습니다 하드베이가 파손이 자주 납니다 택배로 보내면 근데 택배로 안 보내면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나사형 강화유리라는 게 택배로 보낼 때 유리 파손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보낼 때는 그리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그것만 아니면 은 크게 단점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평점 4점 좋습니다 돈만큼 값어치 하는 하드베이 빼고 단점이 없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DX1보다는 펜 분량이 훨씬 적은 편이기 때문에 돈을 좀더 주고, 불량률 낮은 케이스를 썼다 생각하고, d x 1라고 비슷한 케이스라 생각하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퓨어 웨이스 500 인데요. 이게 뭐 독일의 기술력을 이용한 케이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빅카이트 케이스가 다그 광고 문구가 붙어있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가 아주 잘 됐는지, 금융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아마 다른 케이스 막 20만원대 가져와도, 얘랑 마감 비교하면 은 얘보다 좋은 놈 별로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마감이 정말 좋은 케이스. 저소음 미들타워라는 컨셉을 만드는데, 그냥 마감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기본 펜 풍량 괜찮습니다. 56CFM에 가까운 141펜 두 개를 주는데요. 3핀이기 때문에 펜속 조절도 되고, 그리고 펜이 기본적으로 조약, 조각, 조약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기본 펜이 비싼 펜이에요. 3만원 가까이 하는 펜인, 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근데, 좋은 걸나타보니까두 개밖에 안 느끼겠어요. 전면 하나, 후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369mm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호환성 좋고요. 뭐, 그래픽카드. 어, CPU 쿨러도, 그, 튜닝 메모 어떤 거 갖다 박든,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 폭이 엄청 넓어요. 공대환성이 정말 좋고, 마감도 정말 좋고, 펜 소음도 낮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쿨링이 다소 약합니다. 아니, 펜 이력이 좋은 것인데왜 약해요? 펜두 개밖에 없거든. 어, 전면에는, 측면만에만 에어홀이 있어요. 측면하고 하단에 이제 손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에만. 나머지는 딱 막혀있잖아요. 그다 보니까 얘는 상단에 배기팬 두개 달아줘야 쓸 만합니다. 아 전면에는 뭐 추가 팬안 달아도 되는데 상단에 배기팬 두개 달아주고 쓰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순행 아, 화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랭으로만 짜실 때 권장드리고요. 20만 원대까지 씹어 먹을 만한 퀄리, 퀄리티라서 어, 적당히 한 중사양, 중고사양에 상단팬 두개 받고 공랭으로 짜시면 조사 한잘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달 때도 살런트윙 패널 다시는게 여러분 소음이 제대로 잡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짜시면 될까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거 두개 괜찮아요 그 다음에 l900 n 런스 라고 적혀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게 l900 시리즈의 개선판이에요 뭐 910도 있고 900도 있고 그런데 얘는 920 가장 나중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미니멀리즘의 저소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는 미니멀리즘은 작다는 표현이 아니라 단순화 했다는 얘기예요 집중했다는 거죠. 선택과 58cfm 풍년 개처은 팬을 씁니다. 그것도 무려 4개나 줍니다. 하지만 전면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쿨링이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 피어 베이스 500에 팬 2개 달리는 거랑 이거 팬 4개 달린 거랑 비슷한 정도로 쿨링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래 장착 길이는 3 9 0으로 아주 폭넓게 되는데 앞에 추가 하드 베이를 달면 280이 되고요. cpu의 컬러 호환성도 튜닝모을 쓰고 공연 대장 쓸수 있다. <웃음> 이게 L900 시즈가 상단에 순행 화성이 좀안 좋은데, 그 계산에서 3 6 0이280 상단 순행도 쓰는데 문제가 없고요. 평균 간편 듣기도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전면, 측면, 상단, 방음 패드가 다 박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소음이 좀 잡는 편이고요. 탈착형 필터라서 필터 청소도 좀 편한 편입니다. 펜속 조절기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하이, 로우 선택할 수 있어요. 로우로 해놓으면은, 그리고 한중사용으로 짜면 정말 조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중사용이 어저없는데요. i5-1600K 정도에다가, 뭐, 3070 정도 쓰면, 아니면 3 0 6 0 k 정도 쓰면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중고사양. 그렇게 쓰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한화킬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 있긴 해요. 되 있고, 하드를 추가적으로 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달수 있고, 아마 추가로 다는 게 아홉 개? 그니까 러총 아홉 개달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써야 돼. 트윈저의욕사가좀 없고 밋밋한 외형을 보여주긴 하는데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원래 좀 밋밋하긴 하거든요 기능적으로 화려하게 뭐 꾸미는 건 아니니까 야, 여러분 사고 싶다 그러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소컨컷에 상당히 360 달리는 몇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추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비싼 제품이니까 추천 제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10만원 대 이상 가면 은 진짜 괜찮은 케이스도 많거든요 케이스는 돈 투자만은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견적에게 5%에서 3% 사이는 제발 좀 케이스에 투자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 300 견적에 2, 3만원짜리 케이스 쓰지 말고요. 그 다음 펠탈 디자인 메시파이2 강한유리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요. 20만원대야. 앞에는 10만원 초였는데 진짜 고급진 느낌 나긴 해요. 기본 펜68 CFM 진짜 풍량 괜찮은 펜 쓰고요 140mm 펜 3개를 주는데 전면 두개 후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얘도 하드베이 달수 있는데요 하드베이 추가로 해도 315까지 글카 장착되기 때문에 하드베이 장착시 가장 폰너블 호환성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드베이 안넣으면 거의 500mm 뭐 글카를 진짜 막 광활하게 <웃음> 옆에 앞에 보면 이만큼 싹 비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얘 420mm 라디를 지원합니다. 다만, 간섭이 여전히 있어요. 360도 간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 방열판이 좀 높은 메인보드 쓰시면 가끔 간섭 나는 봅니다. 평균 간판도 꽤 두꺼운 편이고, USB-C 타입 지원하고, 툴리스형 여판이에요. 툴리스는 뭐 뜻이냐면은, 별, 별도로 이제, 그, 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거안 쓰고도 이제, 분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여판 분해하기 좀 편합니다. 이게 똑딱이 방식인데, 땡겨가지고 똑 열면 돼요. 팬컨이랑선전리 공간 뭐 기본 제공해줍니다 근데 이 펜컨 좀 불편하긴 해요 선전리 공간 꽤 넓고요 준수한 마감도 괜찮아요 20만원 떤데 마감이 그리면 안돼 안되겠죠 순행간섭 있다는 게좀 단점일 수 있고요 팬컨이 약간 제약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PWM보드에 꽂아 쓰려면 은뭐 3개밖에 안되고 사타로 꽂으면 펜속 조절 안되고 그런 것들 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불편하고 정말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한시좀가볼게요 자그 다음은 리안님011 미니 한번 보죠 에어미니인데 그냥 미니랑 달라요 일단 이게 좀 개선버전이긴 한데 가격은 15만원 정도 하고요 표준의 ATX도 지원하는 미니타워입니다 그다보니 미니타워 지원 높이가 조금 있어요 투챔버 방식이라서 파워 장착 부분하고 보드 장착 부분은 나눠져 있고요 기본펜을 140mm 두개를 전면에 주고 후면에 120mm 하나 줍니다 풍량도좀괜찮은 줘요. 이 케이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괜찮은 편이고, 그, 공냉 대장도 있잖아요. 튜닝 메모리 안 쓰면 그냥 장착이 되기 때문에, 공냉 호환성도 나는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투 챔버 치고는 공냉 호환성이 너무 좋다고 보는데, 음, 자, 평균 간판 두께 두꺼운 게 장점 중에 하나고, USB-C 타입 전면 지원한 것도 장점 중에 하나. 그리고, 낮은 높이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선정리도 좀 편한 편이고, 얘가 후면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7슬러스일 수도 있고 5슬러스일 수도 있는데 5슬러스로 하면은 상단의 높이가 한 2cm 정도 좀더그 확보가 돼요. 확보되기 때문에 2열 라디 240, 280 간섭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MATX 보드에다가 상단에 수냉 장착하고 전면 펭가리 하단 펭가리해서 이쁘게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기본 펜 주는 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 펜에 LED가 없기 때문에 소음도 좀 있고, 요거 빼고, 바꿔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주문 몇번 받았을 때. 어, ATX 사용했을 때 상단에 순행 간섭 있는 것도 좀 단점이고요. 뭐,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하보기는 좀 어렵고, 그 정도가 단점이니까, 여러분이 MATX에 상단 순행 달고 이쁜 튜닝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 중에 투천부 보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냉 대장 쓰고, 트윈 메모리 안 쓰고, 투체 한번 보겠다. 요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여튼, 0 1 1 에어 미니 이었습니다. 참고, 에어 미니는, 그, SFX 파워 안 쓰고, 일반 ATX 파워 쓸수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었어요. 다음은 H50 플러그입니다. 이것도 개선 버전인데, H50i의 개선 버전입니다. H50i는 전면이 막혀있죠. 물론 그게 이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사형으로 짜도 온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좀고사양글카으 쓰면 그냥 온도 못 잡아요 i5 넣어도 온도 못 잡는 경우가 아, 많았어요 극하 온도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 메쉬로 바뀌었습니다 트윈트요소좀 감소하긴 했지만 이 전면 메시로 바꾸므로서 온도를 10도 이상 낮췄다고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집이 아, 기본 쿨러 성능도 괜찮은게 두개가 들어가 있고 그카고 뭐, 장착기도 폭이 좀 넓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도 뭐, 트윈 메모리 안 쓰면 은 공랜 대장도 장착이 됩니다 근데, 전면만 2열 순행이 장착 가능하고, 이거 달면 순간,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순행 장착이 좀 제약이 있고요 평균 간판 두께 두꺼운 건, 다 그, 장점이긴 한데, 이정도는 두꺼운 편이거든요. 얘 사이즈에 비해서. USB-C 타입 전면에 지원해주고, 4극 이어폰 단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 3극이 보통 PC용 이어폰입니다. 근데, 4극은, 뭐죠? 마이크 포함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모바일 기기들 있죠 휴대폰 같은 거고고용인데 그것도 얘는 장착이 가능해요 어, 별도로 이제 상극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y 자로 나뉘는 케이블도 넣어주고요 어, 그것도 괜찮은 옵션이겠죠 어, 깔끔한 외관 마감 이런 거다 장점인데 스냅 화선 좀 떨어지는 거 2열밖에 안 되는데 2열도 전면에 달고 전면에 달면은 글하기 길이가 좀 제약이 생긴다 조립이 좀 불편해요 조립 난이도가 약간 있습니다 성전 의홀은좀 넓은데 거기에 뭐 잡다그랜게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웃음> 여러분 막상 해보면은 아 우리 편하다는 느낌안들까요좀 꼭꼭 눌러서 닫아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상단 에홀도그 보통 위에, 위에 풀로 뚫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120mm 펜 달리는 고그 구간에만 뚫려 있습니다 그기좀 아쉽겠네요 그래서 평점을 높게주기는 어려워요 어, 얘는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인데 거기에다 작아요 실제로도 작아요 그래서 아담하고 깔끔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은 케이스이긴 한데 강추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G.E.O. 매트리 퓨처 모델 8입니다 이 케이스가 네가지 종류가 나와있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로한이라서 로한이라고 적혀있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빅타워 케이스 꿀뚜껑 케이스입니다 옛날 영희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FT-02 그거랑 비슷한 꿀뚜껑 케이스에요 보드 그 USB 포터가 그 윗면으로 올라가요 여기 있는게 아니고 윗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카드가 이렇게 일자로 장착이 돼요 파워는 전면에 장착되고요 0인는후면이는데기본펜을 어,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쿨링평가가 딱히 안되겠죠 기본펜 없으니까 기본펜으로 평가하는건데 어, 그래프카드 장착 길이는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pu 쿨러 호환성도 트닛 메모리 안쓰면 은 공련대장까지 그냥 된다 상단 순행 장착이 360, 후면도 360 쉽게 됩니다. 420도 되긴 하는데 420은 달려면, 요, 가이드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고, 펜 위치를, 뭐, 안 놓는다, 뭐, 바꿔놓는다에 따라서 간섭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달기가 좀, 420은 달기가 불편합니다. 일단, 어쨌든, 호환은 돼요. 평용가편 두께는 여기 있는 전체 제품에서 가장 두꺼운 1.1t가 넘습니다. 전면 USB-C 타입, 지원하고요. 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만져봤을때 와 이건 뭐한 20만원 받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펜을 뺐기 때문에 가격이 16만원 했겠죠 순뇌원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뭐 후면이든 하단이든 3열 그냥 빵빵이잘달니다 간섭 없이 그래서 기본 펜 없는게 누가 보면 또 단점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틴팅이좀 진해 가지고 유리에 발려 있는 그거 썬팅이라고 어, 생각해도 됩니다 차에 썬팅 좀 진한 펜이라서 내부가 잘 안보이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제품은 엄청 괜찮더라고요. 여러분이 원래 뭐펜가이할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이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셀루... 셀... 셀루이드였나? 셀 하여튼 뭐 이거 이름이 좀 다른 거 있는데, 걔가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걔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면이 어, 투톤 이뻐요. 밑에 파란색 진짜 깔끔하게 빠지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프레이트 트렌트 콤팩트입니다. 그냥 트렌트 케이스 아이고 콤팩트예요. 콤팩트는 뭐가 다르냐? 일단 조금 사이즈가 컴팩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토네트 케이스인데 그거는 좀 많이 커요 빅타워 좀 많이 큰데 이 컴팩트는 일반 그냥 ATX 케이스 사이즈만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컴팩트하고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상단 파워 방식이라 해도 파워가 들어가고 그게 그 밑에 ATX 보드가 돼야 되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이즈 얘가 기본 펜을 두 개를 제공해 줬는데 전면에만 달려있어요 180mm 펜두개 근데 풍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54 c f m 소음 좀 있어요. 어,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30으로, 이거, 슈프림 빼고 다 달린다 보면 돼요. 슈프림 빼고 다 달리고, CPU 쿨러 호환 높이는 174. 어, 공냉 대장 달린다 보면 됩니다. 튜닝 메모리 쓰기가 좀 간섭이 있겠지만, 순행 그냥 안 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만 240 달릴 수 있는데, 달면 패널티에요. 달지 마시고요. 평균 간판 두께 0.9t에 가까우니까 두꺼운 편이고요. USB-C 타입이랑 그래픽카드 지지들 기본 제공을 해줍니다. 9개의 펜까지 달수 있는 펜업을 기본 제공해주고 이게 기본 펜이 그 10만시간 작동이 가능한 아주 수명이 긴 고풍량 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돈 받고 따로 팔면 엄청 비싼 펜이에요 얼마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꽤 비쌌어요 펜 가격만 한 10만원 정도 할까요 플라스틱 선형부가좀 많은 펜이라서 전면하고 상당히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 플라스틱 마감이라는 게좀안 어울리긴 하죠 20만원짜리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부 보면은 고정되는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부러지기 좀 쉬운 타입으로 되어있어요. 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개선 됐으면 좋겠어요. 상단 덮개 웬만하면은 하... 전면은 그냥 넘어간다 치고 전면 뭐 플라스틱이 잘 부러지게 생기진는 않거든요. 상단 덮개는 웬만하면 금속으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상단 파워이기 때문에 상단 파워에 그냥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케 해서 싫어합니다만 상단 파워라도 전면 풍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공략을 짜시면 은 쿨링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가 안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단점으로 부주시길래 저는 넘어습니다 아, 평균 4.5점 되겠습니다 살만해요 공략 사용시 튜닝메이었으면 그 제약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남은 진짜 뭐 단점 사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세 5000D 인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5000D 왜 산지 모르겠어 이거 어, 이 로안보다도 비싸고 어, 리안 이거, 에어보다도 비싸고, 이게 지금, 토렌트 컴팩트보다도 비싸고, GT501보다도 비싸고, PU 베이스랑 비슷한 가격인데,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기저기 플라스틱 마감돼 있고, 강판 개얇은데다가. 아니, 내가 강판 개얇다 그러면 뭐라 그럴 텐데. 아니, 0.88인데 왜 얇아요? 하, 0.85인데 왜 얇아요? 아니, 이거 케이스 사이즈가 크거든요? 큰데 0.85면요, 얇은 느낌 듭니다. 저 정도 사이즈 크기면은 0.1t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0.85도 있잖아요. 측면하고 이런 거 재서 0.85도 지이 보드 장착 부분이 얇아요, 얘가. 보드 장착 부분이나, 펜이 직접적으로 장착된 부분이 좀 얇습니다. 그, 그, 그 부분 0.7 몇 t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가 왜얇다 그런지, 조립에 오시면 알아. 조립에 오시면. 그래서, 돈값 못해. 글카 호환상이나, 뭐, 순냉 그, 공랭 대장 달리는 거, 이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수냉이, 상단, 전면, 측면, 360이 달려요. 그런 호환성 참 괜찮은데, 뭐, 허브도 기본적으로 해주고. 아, 그런 건다 장점이라 그래도, 보드 장착 부분하고 쿨러 장착 부분, 강판 얇은 거는 큰 단점이에요. 얘 그래서, 뭐, 찌그덕 소리가 좀 많이 나. 아니, 그냥, 웅웅 우우 하는 진동. 근데, 20만 원 넘는다. 가성비가 그래요. 역시, 커세는 뭐다? 커세로 사는 거다. <웃음> 내가 너무 씹는 거 같은데, 실제로. 조리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딴 케이스 써보셨으면. 그러면 송교님은 이 가격대 뭐 추천한대요. 아 베스트셀러가 있지. p u 베 s 자 p u 베 s 는 저보다 한 2만원 정도 비싼데요. 일단 간판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더 두껍고 얘도 뭐 플라스틱 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새판떼기 만들어져 있어요. 새판떼기 만들, 만들어져 있고 얘는 보드 장착 부분 자체가 좀0 9굳기 때문에 두꺼워서 그 진동 같은 게덜 납니다. 근데다가, 얘는, 고쿨링, 조소음, 양자태기할수 있게, 전면, 상단에 다 커버가 따로 있어요. 그, 흑, 흑 문제 발려있는 커버 쓰냐, 아니면 그냥 메시태 커버 쓰냐, 선택을 할수 있는 고급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펜 같은 경우에도, 3개가 들어있고, 쪼작하게 120mm 펜, LED 없는 거두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음, LED는 없는 건 똑같지만, 140mm 펜 3개를 넣어줘요. 풍량 좋은 걸로, 빵빵하게. 그리고 뭐 하드베이 추가할 수 있는데 하드베이 추가하면 이제 극 호환성 떨어지니까 보통 추가 안 합니다. 하드베이 빼고 보면은 극값 호환성도 뭐 500D만큼 호환해주고 얘는 이제 튜닝 맨만 써도 공랭 대장 박을 수 있는 아주 폭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요. 어, CPU 쿨 호환성 엄청 좋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전면이나 상단에는 360 라디가 달리거든요. 측면 뭐 은안들는데 측면 안 들린 거는 상관없어. 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쿨링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성 고성능 선택 가능하고 USB-C 타입 뭐 전면에 있고 거기다가 하드백 6개나 추가가 능하고 AS도 5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5000D 상위 호환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QC 문제가 좀 붉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20만원대 조립하기는 서로 난이도가 비슷하니까 뭐 조립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안하겠는데 진짜. 24만원 주고 한번, 23만원 주고 한번 사보십시오 고급 케이스를 왜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추합니다 자그다음에 이제 터프 g t 5 0인데 아까 GT301의 상위호환입니다 얘는 위에 스트랩이 있고 요걸로 실제로 들수 있습니다 이 스트랩은 좀 튼튼해요 어, 제가 스펙은 확인 못했는데 140mm 펜 후면에 하나 그 전면에 120mm 펜 3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면에 120mm 펜 3개는 RGB1 지원해 줍니다. 상단 순행장차 360 간섭 없고 280 간섭 없습니다. 평균 강판 두께는 0.8T에 가까운데 이 가격대가... 하게 얘는 16만원, 20만원 안되니까 두꺼운 편 아니긴 해요. 두꺼운 편 아니야. 그렇다고 또 얇은 느낌이 안들긴 하더라고요 주요 강판이 특별히 얇지 않거든요. 그평균 그냥, 그냥 0.8T야. LED 연동이랑 컨트롤 가능하고 펜속 조절 가능한데요 얘는 이제 5V가 아니라 12V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색으로 바뀝니다 특이한 패턴의 도색이 되어 있어요 뭐 터프 특유의 도색이라고 이상한 점막 바뀌는데 그게 이쁜진 잘 모르겠어 그걸 뭐 장점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긴 하길래 넣어놨습니다 가액 대비 강판 얇은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 후면 LED 펜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막상 만져보면 은 마감이 좋아요 마감이 다른 애들보다 특히 도색 마감이 좋아요 그래서 사볼만 합니다 강추까지는 아닌데 커세어 쓸 바에는 이거 쓰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그 다음은 비카이어트 사일런트 베이스 800입니다 이것도 은근슬쩍 주문이 자주 들어온대요 좀 많이 커요 정말 큰 케이스고 음 얘는 좀 특이합니다 보드 장착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이제 보드를 그 위치를 변경해서 달수 있습니다. 그뭐 나중에 상 페이지 가서 설명해 보시 설명 보시면 알 건데 기본 펜 괜찮은 거 쓰고 있어요. 얘도 이제 셀란트 윈펜 쓰고 있고 140mm 세 개를 지원해 줍니다. 기본도 좀 비싼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량도 괜찮고 소음도 별로 높지 않은 비싼 펜. 어, 그래픽 장착기 430, 폭 넓고 CPU 쿨러 호환 높이도 튜닝하면서도 장착될 정도로 8, 185입니다. 좀 높은 애들 써도 웬만하면 다 되겠죠. 그리고 얘도 420 라디를 달 수가 있어요. 어, 물론 호환성은 360까지만 딱 좋습니다 360 전면 상단에 달수 있고요 펭귄 0.9T라서 간판 두께도 충분하고 교체형 커버가 있고 고체형 커버 가지고 뭐 전면에 막힌거 쓰거나 메시타입 쓰거나 할수 있어요 어, 이제 C타입 지원하고요 역방향 장착 가능하다는 거 PWM 펜컨 제공 뭐 하여튼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 1cm 두께에 차음 패드를 옆에 장착해놨기 때문에, 그거 장착하면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솔리 타입도 따로 있던데, 솔리 타입이면 양쪽 다 막히기 때문에, 트윈즈의 요소는 반감되겠지만, 확실히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 대비 여러가지 옵션도 지원하고, 여러분한테 호화선도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삼볼 을한 케이스가 생각해요. 뭐 못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외형도 평범한 편입니다. 가끔 뭐 단차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제품이 들어오긴 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단차가 좀더 크게 체감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그런 케이스 네, 강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얼마부터? 2만원대부터 어 30만원 정도까지의 케이스들을 한번 쭉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했는 중에서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제 기억을 기본적으로 기반해서 여러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간판 두께는 일일이 뭐 측정했으니 거의 다 맞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나 CPU 장착 호환도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제가 어제 자 기준이었으니까, 26일, 20, 26일인가 25일 기준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어, 다 빼놓고 정보가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쿨링 테스트 해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품 만져본 후, 이제 후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립도 뭐한대 1회 해본 게 아니니까 업자라서 제가 한달에 100대 정도 팔거든요 뭐 1년이면 1 0대 넘게 팔죠 그걸 다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추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 사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는 틀릴 수 있으니, 제가 이 표기 있는 거사람있는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다 나와서, 호환성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챙겨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잘못된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궁금한 거 따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오래된 댓글 답변해 주시는 거 아니고, 한 1, 2, 3일 정도까지 달아주시면, 3일 차에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응. 여러분 빠이빠이